월급이라는 게그 대가 100% 보상받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해준 대가로 극히 일부를 지급받는 그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월급이라는 거 외줄 타기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자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30대 초반에 남자 기준 입사를 해서 40대 중반이면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와요. 자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30살에 입사를 하더라도 40대 초반 중반이면 바로 느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소득활동 경제활동을 내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15년 동안 몸담았던 이 일을 직장 밖에서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서 15년 동안 일을 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게 되죠 이게 왜 반복이 되냐면 내가 직급이라든가 명합이 없어지면 돈벌 능력도 똑같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직장에 몸 담았을 때만 돈벌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 어딘가에 또 속하지 않는 이상 돈벌 방법을 도저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먹기 시작을 하면 마감이 급해져요 어딘가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만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어학 공부를 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는 한 번도 쓰지 않을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들어감과 동시에 내가 땄던 자격증이나 어학 점 그냥 종이조각이 되버려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죠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크게 이세 가지가 월급에 목매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긴 한데 사실 누구나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뛰어들수록 규제가 따라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고 주식 양도세 부과도 이제 규제로 다가오고 있죠. 자 그럼 주식, 부동산 사업은 이제는 필수가 된 시대고 거기에 더해서 내 스스로가 브랜드가 돼야 됩니다. 컨텐츠를 발행하고 컨텐츠 생산자가 되는 거 필수인 시대가 왔죠. 누군가의 어떤 컨텐츠를 섭취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끄집어 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전문가만이 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글로 풀어도 되고 이미지, 영상으로 풀어내도 됩니다. 그렇게 강사, 강연가, 칼럼니스트 작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내가 고정관념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어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길로 마치 회사원 양성 학원에 다녔던 것처럼 12년, 한 20년 동안 학과 과정 속에서 어딘가에 속해야 어딘가에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돈을 벌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 20대, 30대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몇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또 홀로 나왔을 때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악순환 나이는 먹었고 뭘 해야 될지 내 컨텐츠가 없어요. 그동안 뭔가 해온 게 없기 때문에 글한 자라도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을 하고 또 다른 고민을 하고 또 다시 리셋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기력은 다 빠져있고 누구나가 겪고 있는, 누구나나 몰리고 있는 그 병목 구간에 똑같이 고민을 하면서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내 스스로가 기업이 돼야 되고, 내 스스로 상품을 내보일 수 있는 1인 기업이 돼야 된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큰 자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글잘 쓰고, 이미지 잘 다루고, 영상 잘 다루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되진 않아요. 우리가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 되는 그 비용만 가지고 오프라인 창업을 하는 거자 이게 훨씬 힘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돈이 들지 않는 거에는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아요 무언가 투입을 하지 않으면 또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근데 투입되는 게 적어도 내가 악착같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작은 결과를 성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에 목매지 않기 위해선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뭐에 관심사 있고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글로 연습이 돼야 되고 어떤 컨텐츠 생산 도구로 연습이 계속 돼야 돼. 누군가한테 계속 지급받는 거 내가 만원, 이만원이라도 직접 만들어서 벌수 있는 그 환경을 구축하는 거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플랫폼 별로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컨텐츠를 내보여야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인가 자, 1인 창업, 책쓰기, 동기부여 관련 공부를 하고 도움을 얻으실 분들은 자, 하단 설명글에 온라인 카페 주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